첫성을 그냥 고습니다 필러 유발 중이나 이물질 제거 이두 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특정 레이저를 사용하신다는 선생님들의 설명을 듣고 제가 사실 좀 놀래 가지고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레이저는 선택적으로 이물질만을 다른 조직의 손상이 없이 이물질만을 녹이고 그리고 그게 빠져나간 다음에 자기 조직을 레이저의 타이팅으로 이렇게 오므러뜨려서 처지는 것도 개선된다 어, 그런 레이저가 있으면 저도 꼭쓸 겁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이 무슨 황당한 얘기들을 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레이저가 그러면 이물질의 타겟을 잡아서 그것만 이렇게 녹인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거를 녹 이물질 그러니까 실리콘 그 고, 액체 실리콘을 녹일 수 있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내 몸의 조직에서는 타이트닝의 좋은 점만을 작용한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솔직히 여쭙고 싶습니다 특정 레이저가 개발됐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것은 너무 좋게 설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레이저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레이저 자체가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 타겟한 화장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그 레이저는 이물질을 녹일 수 없습니다. 이물질 아니면 이물질과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때려서 전체적으로 파워를 높이게 되면 거기를 파괴를 시킨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빼내면 모를까 이물질만 선택적으로, 유가족만 선택적으로 그러 그게 왜지방을로 흡입할 수 있는 레이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예 그냥 이물질 레이저라고 하죠. 전세계 이물질을 다 그걸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타이트닝까지 된다면 파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마케팅적으로 설명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물질도 다 제거 못하고 조직 손상만 주고 안쪽에 열 손상을 입혀서 화상만 입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다. 레이저로 이물질이나 육아종을 제거하신다는 분은 솔직히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레이저가 아니라 캐를라를 넣어서 계속 편안하게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짜면서 거기에 짜는 것의 압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해서 내몸 조직과 다른 이물질이나 육아종이 눌러서 짜지면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의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거기에 레이저 열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